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애플 헤드셋 관련주인 어, 관련된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제 소폭 그 반등을 했고 어,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던 게 이제 애플 헤드셋이죠.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건뭐 코로나 또 제약주, 어,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거의 다 올랐죠 제약주가. 그리고 어, 이 애플 헤드셋 관련해서 한번 어, 이 아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애플의 어, 시가총액 2600조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300조 대에 의하면 엄청난 수준이죠 그래서 애플카, 뭐 애플헤드셋 애플자만 들어가면 어, 그 하위단에 있는 부품 공급사들은 뭐 난리가 나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애플 헤드셋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모드는 뭐 어, 앞으로 뭐 애플 카라든가 헤드셋 뭐 각종 기계 다 쓰이기 때문에 어,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나무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죠. 오늘 거의 19%를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죠. 이 나무가를 보시면 어, 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나무가가 급등을 했죠. PBR은 이제 2배 수준 대까지 올라와 있고, 시가 총액은 이제 3천억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 유일하게 3D, 3D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어, 3D 센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훈 아나텍, 신화이터텍, 다 적자입니다. 1, 2, 3분기. 하지만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훈이가 팸리스 업체죠 얘는 pbr 이제 이제 6.6 배 수준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부채도 가장 높죠 이동은이는 어, 시가총액은 1900억대 그리고 증강원 현실 관련된 신화인터텍이 6% 반등을 했고 pbr은 여기서 이제 가장 낮습니다 0.94 그리고 뉴프렉스 메타 퀘스트 2에 이제 카메라 모드를 공급했었죠 뉴, 뉴프렉스 얘도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죠 예 퍼는 9배 수준 시가총액은 1600억대 그래서 1000억 원대이 2000억대 요런 수준의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기는 소형 oled 어, 어, 증착기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어,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vr 뭐 이런 기기에 들어가는 증착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 실적으로는 이제 적자 상태였던 기업이죠. 그리고 하이비전,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죠. 우리 6% 상승을 했고, 어, 시가총액은 2800억대.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낮은 놈을 보시면, 노블 M&B, 얘가 649억. 렌즈 관련주죠. 그리고 삼양옵틱스, 얘도 마찬가지 렌즈.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삼양옵틱이는 전통적인 또 고배당주죠. 이 분기배당을 주면서 매 분기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8.4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 예죠. 그리고 엘컴텍이나 뭐 파트론 이런 종목은 뭐 소폭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어 부채가 이 중에 가장 낮은 놈은 이제 엘컴텍이죠, 16%대. 어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놈은 파트론. 역시 이제 시총이 어큰 놈이 뭐 실적도 어느 정도 나아지지만 어 그닥 이렇게 뭐 올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어, 그럼 다음 한번 간단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나무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가장 강력했던 저항선 이었죠 14,000원 부근에서 계속 이제 흘렀던 요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쓴 모습이죠 그래서 어, 가장 대장주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의 대장주가 나무갑니다 아, 그리고 상승률도 뭐 상당히 높죠 지금 9,000원대에서 두배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 개인이 이제 큰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간 외국인 다 그리고 어뭐 실적을 보시면 어 2년간 계속 이제 적자였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1100원을 벌었습니다 주당 그리고 올해 4분 기가 이제 어떻게 찍힐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 수준의 2배가 넘는 약한 3배 정도의 어 주당 이익을 벌 걸로 이제 예상이 되죠 올해. 어 다음은 선익입니다. 선익이도 지금 2만 6천 원대, 요 2만 7천 원대에서 어, 큰 폭으로 이제 한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반등은 이제 11월부터 계속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외국인이 조금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 뉴프렉스. 주체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하이 비전 시스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0 0 0원대에서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이렇게, 기강 외국인, 개인만 이제 매도하는 모습이죠. 다음은 노블 M&B입니다. 얘는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의 이제 바닥권에 붙어 있는 상태죠. 21선을 이제 살짝 이제, 어 살짝 20일선에서 회복된 모습이죠. 아, 그리고 주체는 어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고 어뭐 기관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받는 노블이 아, 다음은 더구전자입니다. 아 지금 20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었죠. 요 한번 9,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어, 다시 이제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다. 어 지금 다시 이제 오늘 반등한 모습입니다. 아, 다음은 고배당주인 삼양옵틱스입니다. 뭐, 렌즈 관련주죠. 거의 시장에서는 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뭐, 2만주, 뭐, 요 정도, 만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 현재는 이제 뭐, 만원 밑으로는 이제 안 빠지는 모습이지만, 거의 뭐, 횡보하다시피 움직이는 어, 삼양옵틱이.